아 힘들었어. <웃음> 아, 우리 한국어로 이야기할게 안녕하세요. 공연. <웃음> 아, 이거 홍콩식당. 응. 에클. 그, 사장님 맞아요? 어. 아. <웃음> 왜? 네, 저저저저이식시당 저, 이 공연합니다. 왜러었어요 홍콩식 너무 먹고 싶어서. <웃음> 아, 좋았다 이거 먹어 볼까? 마파두부인데. 마파두부예요. 근데 중 주말... 요리 그냥 어. 중국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마파두부가 아니라 약간 좀더 좀 부드럽고 어. 그냥 맛있어 이좀 추천하고 싶은 거 나오라. 갈비찜인데 응너 홍콩 스타일 아. 갈비찜? 맞아 맞아 홍콩. 완전 홍콩식 주화가 오람 홍콩식 밀크티 랑 홍콩식 수제 레몬티 어떤 갈래? 우리 8번이거든 어 8번이야? 아, 어, 어.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, 이거 진짜 홍콩 쌀이네 진짜 고뿔 나오는 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, <목소리도> <오>, 진짜 맛있겠다 <목소리도> 카레 카레 갈비찜입니다 아, 여러분 이거는 한, 어. 한방 치킨 스포인데 어. 치킨이 이 그, 밖으로 들어가 있고 어, 그 다음에 돼지 돼지 고기도 들어가 있고, 어. 에, 로버터. 로버터. 로버터. 응, 그리고 로버상, 로버상. 그래서 오랫동안, 어. 몇 시간 동안 끓인 그런 수프예요. 몸에 좋은 뜰 왔을 때 응. 어. 그냥 다 밥이랑 말아 먹고 싶다. 다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나? 맞아, 맞아, 맞아. 퍽퍽 쳐라 먹어. 밥 같이 있어요? 아니면 그냥 한? 탄... 아니, 우리는 밥이랑 같이 안 먹잖아. 어, 그럼 우리 어, 맞아. 맞아. 어. 와, 맛있겠다.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. 어, 어. 어. 그다음에 요거 요거 마파두마파도고우 들어갔어 음. 음. 맛있을까 이거 와 오, 진짜 찐 홍콩 맛이에요. 어. 아 여, 이상형 뭐이 이상형? 응. 어. 열어가지고 어, 어, 어. 그러면 이제레몬에 들어가니까 어. 이를게 톡톡톡 해줘. 해주고. 왜 한국에 이런 거 거의 없으니까 어, 어. 항상 그냥 돼 있는 거만 음. 나오니까. 어. 근데 이게 진짜 완전 그냥 홍콩 스타일이에요. 어. 이렇게, 이렇게 뚝뚝뚝 해줘야 그 어. 레몬 맛 나잖아? 그러잖아? 어. 음, 달지 않으네? 와, 맛있겠다. 진짜 맛있어 보여. 이게 고. 안에 그 고기도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도가니도 음.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음. 식감 두 가지, 아오간, 아오간, 아오간. 아간 j o y 오간joy, 오간 좋아 좋아 좋아 진짜? 다 좋아 나 먹어도 돼? 응나먹간 j 우우간 이제 y 오우간 j 간 j o y 오간joy, 간 j o y 오간joy, 오간joy, 오간joy, 오간joy, 오간joy, 오한국 있다 오. 음. 이 지금 뭐 지금 몸매 좋은 느낌 나. 그 지금 어. 약그 보양식 그런 느낌 이 나. 음. 삼계탕. 삼계탕 삼계탕. 삼계탕이랑 비슷한. 그 삼계. 보양식 느낌이 나는데 근데 맛은 완전 달라요. 근 그, 근데 여기 치킨 아니 닭이 들어 가긴 들어갔어요. 오. 오 고기 엄청 큰. 弹弹的好 s i 가好 s 好 s 好好 s 好 s i c k 好 s i c k 好 s i c k 好 s i c k 好 s i c k 好 s i 好 s i c k 好 s i c k 好 s i 거 k 好 s i c k 好 s i c k 好 병 이렇게 캔으로 팔아 여기도 이게 나와그 이렇게 한개 너무, 너무 좋으니이거또 있어야지 이거 음~ 네 음~ 고추 고추가루 아, 기름 기름 고추 기름 기름 라쩌야라쩌야 라쩌요 안녕 감 음~ 와 음~ 음~, 음. 음. 표정 진이네 음. 표정 진이다. 진짜 맛있어 왼쪽, 지금 아, 이거 좀 맛있어 아, 여기 다. 소고기, 소고기 냄새? 약간 응. 이렇게 식탁이 오를 때 약간 힘들 일이 있었어요 약간 잔사하는 일이 아까 어, 그칼레 응. 갈비찜이 있잖아 응. 근데 처음에는 어. 그냥 왜냐면 홍콩, 홍콩 갈비찜 되게 응. 부드럽고 되게 맛있는데 어, 근데 맞아. 한국에서 그 부위를 음. 찾기 힘들었어요. 우와.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른 그냥 개발할 때 개발했을 어. 때 다른 부위를 대신해서서 음. 테스트 그런 거 했는데 어. 근데 그 맛이 안 나요. 어. 고기 부위 어, 어. 안 맞아요. 지금 먹으면 어. 부드럽잖아. 어, 어. 근데 좀 질겨도 있어. <웃음> 와 엄청 크 그치 와 미쳤어 이거, 이거. 와 여기 몇 마리 들어가 있어 아니 원래는 이렇게 작은 사이잖아요 그치 우리는 이렇게 크게, 크게 해야지 이거 엄청 크 어, 밥이랑 이거 어, 밥이랑 완전 꿀 조합 와 오, 맛있겠다 제대로 먹어 이렇게 어. 먹어야지 줘 이렇게 먹어 여러분 보시던 그런 맛밥도 뭐가 아닙니다 우와 부드럽지. 음, 아니, 분명히 한국에서 마봐도 먹었을 거 아니야. 먹어봤어? 한국에서? 한국 스타일. 응. 먹어, 맛보지 못. 어 먹어봤어. 완전 다르지. 음. 달라. 응. 이거 진짜 찐 한국 음. 맛이야. 이거 너무 알려주고 싶어. 음. 뭐가 다른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막? 뭐. 뭐가 다른지. <웃음> <먹었어>. 어떻게 다른지, <웃음> 어떻게 다른지. <웃음> 어떻게 진짜 행복하네 <웃음> 오빠 만나서오는 <만날수는> l a 행 t h o 이렇 o t h 오늘 i a 오늘 시작 a 연애는 반식 어떻게 해요? 친구부터 아니면 깜짝이야. 너 좋아해? 약간 그거야 금사파야. 금 금금. <놀람> 금사파. 아 금빠지? 금사 금방 사랑에 금바다? 빠진다. 아금방 사랑이야. 좋으면 빠. 아 약긴 좀. 아 약해져. 아너 그런 거 하고 싶지. <놀람> <놀람> <그래. 놀람> 그럼 <웃음> 어떻게 하면 일견 중생? 예를 들어 유리 너무 예대 그럼 사람인거죠그 다음에 얘기하고 음. 예를 들어 그냥 뭐 세네 시간 얘기했어. 어, 어. 그 다음에 아요리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. 음. 그러면 다음에도 그 만나 음. 만나고 싶겠어. 우유 좋아요. 딸기 우유, 바나나 우유, 초코 우유. 제가 탈? 어 초코 우유? 아니 I love you. <웃음> 한국어, 한국어, 한국어, 한국어, 한국 그거 그... 무슨 얘기하는 것이 뭔지 이아 뭐야? 아어중국어도생어못했어영어해봐어어해영어도 생각 못했어 잠깐만 한화어 한국어, 한 아, 어한아어한국아 한국어, 한국어, 한국 아, 잠깐만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니, 그거, 아, 그거 어떻게.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? 아니, <웃음> 잠깐만요. 음, 줄게, 시가 네. 아, 근데 그냥 그냥 문자 만들어봐. 그냥 그냥 s e n t 얘기해봐. 아, 이거 이. 잠깐만요. 그 환경 나 까먹었어. 그, 그 상황 얘기해봐. 약간 그. 나재개그잖아 아재개그? 아재개그랑 비슷한데 마이 캔튼아 힘들었어 아 힘들었어 <웃음> 나 지금 힘들었어 힘들었어 어. 일단 들어봐 아, 네네. 지금 한국 법이 바뀌었어요 에? 그러니까 한지 1년 돼야 할수 있어요 저 뭔가 장사해야 2년 해야 돼서 여기 허마 식당 1년 뒤에 생스할수 아. 있다고 아 여기에서 일해요? 아 여기에서 일하고 싶어요? <목소리> 아니요 넌다투말해요 <너 다중화해. 목소리> <웃음>